이 호텔입니다. 한가위 잘 보내시나요? 지금 한, 뭐야? 지금 한 22일 정도 될 것이고요. 음, 어쨌든. 네, 네. 오늘 일요일입니다. 예. 자, 저, 저는 지금 고양이들과, 어, 보내고 있습니다. 예. 응. 장소 조심해서 찍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양이가 자고 있어요. 쉿, some time. <두> 야! 안녕! 안녕! 안녕하세요! 해봐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음, 얘가 무척이나 졸리나 봅니다. 아, 어, 근데 제가 또 새로운 사실 을 알게 됐어요. 얘는 여자고, 얘는 여자고, 얘는 여자인 걸 뭐, 아, 알았긴 한데, 정말 새로운 반전이 있었어요. 안녕! 깜정아 깜짝 디띠 얘도 여자고, 얘는,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던 걸, 였던 사실이었어요. 그 어, 이거는 어제, 어, 그, 고양이 간식을 줬던, 음. 안녕, 해봐, 안녕. 안녕, 해봐, 안녕. 야! 엄둥아! 안녕, 해봐. 야옹아! 야옹을 안 해주니? 깜깜아! 안녕, 해봐, 안녕. 야옹, 해봐. 제 말에 씹네, 응. 어, 엄둥아! 음. 깜둥깜둥 안 농? 깜깜 안 농? 깜둥 지안 농? 아까 전에 다른 고양이 왔었는데 어디 갔지? <웃음> 귀여워 <웃음> 가와이. 그리고 나. 지금이야. 게레슨. 영아. 양아! 영아 양아, 뭐해? 영. 위에 뭐가 있어요? 뭐가 있대요 위에? 이게 뭐가 있어?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있어? 없어 뭐가 있어? 아 귀여워 애기 같죠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응? 어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? 깜둥아 뭐해? 아이 껌껌이네 안녕 얘가 동생이고 얘가 누나인 것 같아요. 안녕? 깜둥아? 안뇽 해봐 야옹아 뭐가 안에 있어? 야옹아 제 말을 정말 무척이나 씻고 있죠 나쁜 녀석 전 요즘 틱톡에 진덕이 빠졌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진짜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분명 성묘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얘 말고요 분명 아까 전에 저 다른 고양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? 아니? 그거 보려고 카메라 켰는데 힝 아쉽네요 뭐지? 용용아 안농 안농 용용아 용아 어? 저기 있습니다 아까제 오빠 높여 보였나? 자번 앞에 안보이게 용용아 야옹 이거 잘 보이면 보일텐데 여기 깜둥이도 얘들은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동생 빨리 가봐 응응. 자 이정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양이는 안보였으니까 그럼 빠이빠이 마지막으로 물결을 <웃음> 물결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